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저는 지금 관전자 모드로 어, 실험을 할수 있는 맵을 보고 있는데요. 어... 그죠? 저건 뭐예요? 뭐... 하여튼 이건 뭐지? 뭐야 이거? 처음 보는데? 연두 색깔비? 하여튼 일단 오늘은 제가 서바이벌 맵을 할건데요 어... 용암 하여튼 서바이벌 맵을 지, 지난번에 1탄을 올렸는데 어... 그게 어... 그때 그 야생 맵을 했었을때 그 맵이 전 다, 어, 그냥, 그냥, 다이아를 좀, 다이아를 좀, no! 반전장구들을 이런 식으로 찾아보자 해가지고, 동굴에 들어와서 이렇게 찾은 다음에, TP로 이렇게 그냥 다이아 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 그좀 yeah! 이상하다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새로운 면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건 해, 그냥 연습랩이고, 그냥 이제 진짜로 실전... 그... 할게요. 아... 어, 근데 관전자보다는 할수 없는 게 없어요. 뭐요? 어... 이러고... 보셨어요? 마인크래프트... 어... 뭐야 이거? 음, 불빛나는... 어, 하여튼, 그래서 오늘 야생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마 <목소리나> l s i music licensing reimagined